조선일보 6면에 소개한 기사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하고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핵무기 242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핵전술 시나리오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보고서는 2017년 핵무기 30기 내지 60기를 보유한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는 최대 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하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쓸수 있는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무기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인질로 삼는 협박, 강압 전략이 그첫 번째의 시도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한국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해 5도 등의 섬을 하나 점령하고 한국이 탈환 시도를 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 전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서울 부산 등의 핵 공격을 통해 한미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공격 대상에는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일본 여론을 움직여서 미군이 일본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미 의회 청문회 자료를 인용해서 북한이 2만 명 이상의 미국인 사상자가 나올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2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7일 이내에 한국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미군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승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 정치적 목표물을 40개 내지 60개의 핵무기로 기습 공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한미가 본격적인 반격을 하려 할 경우 북한은 아태 지역에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한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에 25기 정도를 사용하겠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핵무기의 추세를 볼때 핵무기가 100기일 때는 44기 200기일 때는 78개의 군사적 목표물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요격이 힘든 북한판 아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의 전투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네번째 전략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동맹국들의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만약 충분한 핵무기와 ICBM을 30기에서 50기까지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본토에 대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군사적 갈등 확대를 중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수많은 미국 도시들에 대한 수소폭탄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해구산 제공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동맹관 불화가 커질 수 있고 주한미군의 철수로까지 결국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수가 100기에 달하게 되면 북한 지도자들이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여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전 세계에 핵무기를 공급하는 확산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급격히 늘어나서 억제할 수 없는 경우 선제 공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가 일정 규모 80기에서 100기를 넘어설 경우에 한미 양국이 선제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후 숨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팔레지 12기의 전술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유보와 동시에 현재의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